세이브 티압 2 2022년 5월 26일 저희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팀을 이용하고 있고 한 번이라도 밸브사의 게임을 해보았다면 한 번은 해보았을 게임 아니 안 하더라도 한 번쯤은 적어도 들어봤을 게임 팀포트의스2입니다 저를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당연히도 현재 팀포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단지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팀포를 모르거나 이젠 하지 않는 분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팀포는 업데이트가 끊긴 지횟수로 5년이며 게임 내에도 3년간 끊임없이 핵꽃들이 판을 치며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고 오늘, 2022년 5월 26일, 전세계의 팀포 유튜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팀포의 관리 부재와 본 문제는 여러 곳곳에서 알려지고 있고, 해외 웹진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팀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게임을 사랑하고 또 좋아했는지, 나온지 15년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활발히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기로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모아 아직 이 커뮤니티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벨브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정말 수많은 외국 유튜버들이 모였고 또한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채널이지만 저 또한 이 프로젝트에 함께한 것으로 우리 팀포 커뮤니티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는 공론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한국을 대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많은 소리가 모여 한 번에 큰 움직임이 되어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번 시위는 평화 시위입니다. 그동안의 울분을터트리는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팀포를 사랑하며 남아있는지를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영상이나 아니면 이 상황을 많이 퍼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딧, 트위터, 유튜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움직임을 바랍니다. 한국어로 쓰셔도 좋으니 우리가 아직 건재하고 또 남아있는지를 보여주세요. 해시태그 세이브 TF2와 함께 말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샌디, 벨스였습니다.